저기는 저기 뭐야? 서포신가 미드 이즈인가? 이거 이즈 미드인데? 근데 탑젤일 수도? 잘하면? 아 미드 이즈다 바로 네. 선제공격 요즘님들 저는 요즘에 선제공격 들고 있습니다. 요즘 미드 솔킬 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선제공격 들어서 돈 뜯는다는 마인드. 자 게임 한 판, 조져 봅시다. 아, 내 네, 이거 다 찐할 거 같아. 다 찐한다 해. 내 불알검. 어? 아니, 살다 살다. 내가 진짜 미드 이제... 오! 고수인데? <목소리> 오른쪽 오 아니 이, 친, 이 친구, 이친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 친구, 이친이이 친구, 이 친구, 인 친구, 이이이 친구, 이이이 친구, 이 친구, 왜 섭냐야? 어, 요요딜 엄청 센데? 와우. 근데 어차피 육납되면 질 수가 없어. 좋아요. 이번 턴에 오랜만에 정속 빌드 한번 갈게요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야무지 아군이 당했습니다. 이거는 풀 안써주면은 사이리 나한테 욕하겠다 어? 물몸 물몸 물몸 물몸 이거 저 해보고 싶었던 빌드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그전에 이즈리얼 한번 딸게요 아니 방금 진짜 비전도 빠지고 탈진 없고 전멸 없고 거기에 플러스 3표 창인데 이게 안 죽어? 님들 이런 시도를 해야 티어가 떨어져요 아예 올라가요 그렇습니까? 애니야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아주 그냥 죽여바리아스자 이거 저 진짜 해바, 해보고 싶었던 빌드 있거든요 자 여기서 2코 징총 3코 무대 갑니다 이는 해야 될듯 야 미야미 야이판 진짜 될 판이다 야야 가자 가자니까 집으로 가버려 저기 조합에 쟤들 진짜 개무서울 듯 그냥 암살자 진짜 암살자 네 진짜 암살자 나이라 너 천천히 안 할래 자꾸? 왜 오히려 빨리 게임을 하지? 너 혼자 다른 게임 하니? 아쉬운데? Nuclear launch detected. 어? 아니 커미콤보가 커미콤보가 너무 좋았고. 이제 우릴 저지할 수 없어. 이우주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아 어?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<목소리> 아잘 박았다 그래도 나는 사실 지금 받고 싶어 계속 진짜 나쓸 수도 있어 이 빌드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일단은 탈진만 빼죠 전멸이 빠진건가? 이제 방금 플래시 빠진거임? 어, 존나 쎄지? 오케이, 나이스. 자, 일단 3코 나왔습니다. 이제, 이제 안 박을 거예요. 이제 정석 플레이로 해볼게요. 과연 얼마나 셀까 이 빌드? 이 버프 된 무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굳기 길까? 어여 친다 친다 야 미쳤다 얘네 와한방 <웃음> 평타 딱두 대. 네이스 nice. <웃음> 아니 맛있긴 하거든, 형들. 근데 쓰면 안될 듯. <웃음> 아니 내가 너무 잘 박아서 그런가? <웃음>